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놓지도 못하고요, 잡을 수도 없는 내 입장이 곤란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이별을 하거나 싸웠을 때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때가 있죠. 그 지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야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런 사람 만나봐야 뻔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내 마음속에는요 난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물론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들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아플까 봐 내가 빨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요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태까지 상대에게 별로 연연하지 않는 연애를 해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과는 다르게 또 어떤 분들은 요 그만한 사람 도 없어 네가 좀 참고 이해하려고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조언들 중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은 어떤 거였을까요? 이분들의 조언을 듣고 내 마음속에 정답은 어느 거라고 생각하셨나요? 어떤 대답을 들어도 요난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.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 라는 생각의 결정은 요 결국엔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숙제인 거거든요. 알았다면 아마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.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?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릴 거였더라면 진작 풀렸겠죠. 내 마음속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걸 거고요. 그리고 나는 요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.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.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줄 것 같더라 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. 헤어지라고 버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참고 이해해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요 나한테 헤어지고 버리라고 말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 헤어짐을 종용하는 말인데도 그 안에서 나름의 위로를 얻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 내 상대를 많이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 있을 때는 그 말들이 되게 서운하게 들리는데요 내 상대에 대한 삐딱한 마음이 들 때는요 그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없거든요 왜냐면그 사람의 말 속에 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럴 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래 그럼 좀 참아봐 그 사람만한 사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나를 위로해 주고 우리 관계를 붙여 주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가끔은 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의견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상대방을 부가적으로 조금 더 욕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조언하는 그 사람은요 나에게 그건 이래서 이런 거고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자꾸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좋은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 맞아요 분명 좋게 보면 둘이 붙여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나는 자꾸 그 사람 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?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내 마음속에 내 상대방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상대방을 버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은근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간절히 원하면서도 애써 참아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속상해지는 이유는 그가 나에게 과분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귀다가 그 사람이 어정쩡한 정도로만 좋다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헤어질 상황이 됐다면요 쉽게 헤어질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이라서 너 없어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이런 분이시라면 또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상대방을 너무 많이 좋아하면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엄청난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모질게 굴어도 요 못되게 굴어도 그걸 견뎌서라도 그 사람을 잡고 싶어지죠 그래서 나는 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는 라그 간절함으로 그 사람을 잡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 간절함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상대방을 잡으려면 요내 상대방이 나한테 잡힐 수는 있어야겠죠 내 상대방이 나에게 잡히려면 요 내 상대방에게 내가 제대로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내가 내 상대방에게 느끼는 그 마음을 내 상대방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결국 내가 내 상대방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는 라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내가 내 상대방보다 부족하다는 걸내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내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열등하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 상대방은 분명히 나한테 잡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의 매력이 없는 거를 내가 인정했잖아요 나도 내가 느끼기에 그 정도 매력이 없는데 내 상대방에게 와 달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와 줄까요?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 라는 말은요 예쁘게 말하면 간절하고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더큰 욕심을 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내 이기심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지금 누군가를 그렇잖 않아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잡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더 아프게 해서 상처를 드리려고 한건 아니에요. 여전히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거든요. 나의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 하는 이 마음이 지고지순한 사랑이 될 것인지 노력하는 것 없이 욕심만 부리는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는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후로 어떤 결정을 하시고 싶으세요? 어쩌면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만나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또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라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면 너무 슬프겠죠 아프기 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팠다면 한 번만 아프고 다시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